오늘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두 차량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7년만에 풀체인즈로 돌아온 토요타의 5세대 프리우스 그리고 혼다의 11세대 시빅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돌아온 두 차량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우스의 전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길이가 4.6m가 나오는데요. 아반떼와 비슷한 크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타에서는 새로 태어난 하이브리드, 눈에 반하는 디자인, 사로잡는 드라이브라는 표현으로 신형 프리우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옆모습 디자인은 어떠신가요? 앞 범퍼부터 A필러와 루프 라인을 지나 트렁크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라인은 너무 좋은 비율과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어서 눈에 반할만한 디자인이란 표현을 어느정도 인정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디자인말고도 눈에 띄는게 있는데요 타이어의 사이즈입니다 이번 프리우스는 작은 사이즈 휠을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연비는 조금 포기하고 좀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주행을 위해 디자인도 고급스러운 19인치 휠을 장착하고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로잡는 드라이브란 표현 그냥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자 이제 혼다 시빅과 비교를 위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진을 올려보고 있는데요 시빅의 전장이 4.9cm 더 작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신형 시빅 하이브리드는 해치백 스타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프리우스보다 조금 작은 차량이 되어버렸습니다. 테일램프 쪽을 보시면 트렁크의 차이가 크진 않지만 2열 및 트렁크의 크기는 프리우스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디자인은 역시 시빅답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무난하면서도 스포티함이 묻어있어 안정감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 좋아 보입니다 휠 베이스는 5세대 프리우스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4세대 이후부터 중형차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엔 그 이상의 승차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폭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조사 수치에 맞추고 사진의 스케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4세대 프리우스의 괴기스러운 전면부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마치 상어를 닮은 듯한 날렵하면서도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독특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가끔 동물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죠. 이번 프리우스는 그레이톤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상어가 떠오르는 얼굴을 갖고 있네요. 다음은 시빅입니다. 전폭은 2.2cm가 더 크게 제작이 되었네요. 프리우스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이죠. 처음 시빅의 전면 디자인을 봤을 때 뭔가 밋밋한 디자인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우스와 비교를 하면서 봐서 그런지 잘 다듬어진 라인으로 차분하고 멋있게 댄디한 남성과 같은 이미지가 떠올려지는데요 BMW 3 시리즈와의 비교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들게 되네요 자 이렇게 전장과 전폭을 비교하면서 사이즈와 디자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두 차량의 상품성과 앞으로의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